아, 여기가 또어 저... 뭐야? w 어? h 새로운 기능 도수예요.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 나쁘지 않은데, 이 느낌? 어, 야. 어,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하우스 플리퍼입니다. 요즘에 힙범이랑 합방 하면서 굉장히 핫한 게임으로 부상을 한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힙범이랑 합방을 하지는 않을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DLC 럭셔리 플리퍼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럭셔리 플리퍼 DLC 한번 가볍게 맛보기로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이야 나의 집 오랜만에 와도 아름답고 개인적으로 식탁이 조금 더 이렇게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나중에 희쁜 이랑 상의해서 한번 집 인테리어를 또 조금씩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일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일단 메일로 의뢰 온것 중에는 럭셔리 dlc가 없네요 주문 맵에 럭셔리 플리퍼가 있군요 아니, 배, 배가 클릭이 돼요. 잠깐만. 이 맵을 볼 수가 있는데, 볼수 있는 게 지금 배밖에 없나 봐. 이제, 이제 집이 아니라, 배를 꾸며야 돼? 유람선을? 미친 거 아니야? 파도위의삶 지민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틈을 타 가족 요트에서 큰 선상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짜릿한 즐거움은 요트에 남은 대혼란처럼 끝을 모르고 계속됐죠 이제 이 젊은 사교계 유명인사는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요트장리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야 이제 하우스 플리퍼가 뭐 더이상 이제 막 인테리어 게임 이런게 아니라 진짜 청소 게임으로 전락했는데요? 이게 럭셔리 플리퍼의 첫 미션이라니 뭔가 좀 기분이 알짝달싹하지만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오 더빙도 돼있어 자식 농사는 실패하셨네 아버님이 와... 라지 <웃음> 아니 그건 비세 c 팀한테 t 하 o n e s 한 뭐? 못돈을 준다고? 그건 못참지 어서오십시오 고객님 쓸데없이 인트로를 이렇게 잘 만들었어 주문별 예산 이 고객은 돈에 대해서는 불평할 일이 없지만 비용을 통제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씨 예산도 정해져있어 1 0 0만원 내로? 오반데? 일단 청소부터 해봅시다 다음으로 주문 최악의 집오 이걸 타고 떠날 수 있네 보트가 구현이 되게 잘 돼있다 괜찮은데? DLC 좀힘좀 좀 썼구만 하... 일단 다 치우자 그래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선상님 이런 거 팔아도 되는 건가? 이런 거 팔아야 돼? 이건 쓰레기군 쓰레기랑 치울 수 있는 거랑 되게 좀 경계가 애매하네요 일단 닦아봐 쓱쓱 <웃음> 진짜 술을 몸으로 마셨나? 왜 입에다 안넣고 땅바닥에 들이부었어? 아아... 게스트분들이 다 스켈레톤이었나봐요 입으로 마시고 몸으로 배출되는... 뭐야 이거 왜 부서졌어 에? 상태보소? 하라 그냥 아 아이템 판매하기가 오른쪽에 있네 전기쿠커... 이거? 전기쿠커 멀쩡해보였는데 왜팔았지 몰라 손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돈 주신다는데 쓱쓱 그 와중에 이 컵은 쓰레기가 아니네 제일 쓰레기같이 생겼는데 컵이 휘었잖아 어? 몸통이 돌아갔다고 얼마나 세게 막 이렇게 비틀면서 마신거야 이거 이거 안되겠네 밖에서 보면은 진짜 우아한 유람선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비극이군요 애초에 배가 맞긴 한거야 이거? 이거 배가 아닌데? 배야? 아니잖아 배네? 아니 조타실이 있군요 아, 무슨 섬인 줄 알았어. 조그마한 섬. 부금은왜또 쓸데없이 럭셔리야. 럭셔리 플리퍼여서 럭셔리인 거예요. 상황은 전혀 럭셔리하지 않은데, 뭐가 쓰레기일까요? 여기서 이거 쓰레기니? 어, 쟁반인 줄 알았는데, 어, 아, 빨간 컵이 쓰레기구나. 자, 여기는 끝난 것 같고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파티를 뭐한 200명 불러가지고 했나 봐. 아유. 야, 이 최고급 대걸레가 아니었으면은 이거 소파 때 빠지지도 않는 거다 버려야 됐었다고 으흐 다 그래도 확실히 치우는 거는 재미가 있구만 자 아우 이게 뭐야 나 지금 뭐 이상한 거 봤어 저 오른쪽 위에 미니맵 봐봐 두둥 와 여기 트레이닝실도 따로 있네? 쩐다 진짜 와 진짜 더럽다 이거 여기다가 꽂아야 된다고? 이렇게? 맞아? 아니 소중한 기타를 이거 기울여야 돼 이렇게? 기울기 맞춰 맞아? 안 맞잖아 더 기울여 됐어? 서로의 간격이 애매하게 안 맞지 않나요? 한 칸만 더 가봐 완벽해 이거지 피자를 누가 <웃음> 침대 위에서 이렇게 먹어!!! 어? 뭐야? <웃음> 이 명품 그림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놨어 정신병이 아니야 이 정도는? 됐어? 맞아 이거? 왜 위쪽에 전등이 살짝 위치가 애매한 것 같지? 근데 이게 맞아? 벽에 있는 이 틀이 있거든요 틀? 이거 틀 보이죠? 틀... 정중앙에 딱 위치하려면은 여기가 맞아 근데 왜 살짝 더러운 느낌이지? 어디가 더러운거야? 잠깐만, 틀이 더러운... 거였어요? 어? 아이 뭐야 이거 틀이... 틀이 아니었네! 닦을 수 있는 거였어... 헐... 그니까 러 그림을... 레코드판을 여기다가 에 벽에다 붙여놓고 파도 난리를 치니까 뒤에 주스 같은 게 묻었는지 늘러붙은 거였어 그 이후에 레코드판이 떨어진 거고 왜난 청소를 하면서 여기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유추하고 있는거죠? 혼안이니? 자! 욕실은 생각보다 안 더러워요 와.. 진짜 럭셔리하다 지금 배 안에 구조가 이런거잖아 그죠 자, 크으... 상상만해도 짜릿하다 내가 이런 배에서 만약에 산다면 어떨지 뭐 할게 더 있나? 욕실이 또 있어? 어디? 반대쪽에 내려가는 계단이 또 있었다고요? 아 여기가 또 있.. 오, 저 no. 뭐야? What have they done to my father's anchor? Huh? 어? My friends must have played with it at the party and now it's ruined. 친구야, 보수. Can you clean it? 어, 새로운 기능. 보수예요. 보수 right? 작업할 가구 부분을 선택합니다. 보수 작업의 첫 단계는 가구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겁니다. 각 재료마다 어울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와, 이거 봐. 그라인더로 갈아내나 봐요. 오! 근데 왜 기구가 아니라 무슨 판때기 엠블럼 같은 걸로 하고 있어? 이거 구현을 아직 덜 했나? 보수 <웃음> 모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길게 누르면 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고 Q를 눌러 가구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우 마마메야 우리 되게 뭔가 어, 기분이 좋아 나쁘지 않은데? 이 느낌? <웃음> 진짜 너 의뢰비 얼마 주나 보자 뭐야 이거 X키로 현재 단계를 끝냅니다 이거는 따로 빼야 되나봐 됐다 아 도색을 따로 해야 돼? 마감 방식을 선택하세요 가구 표면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마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가구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로 해볼까? 이거 이 색깔 맞아요 고객님? 원래 색깔이 뭔진 알려줘야지 오, 근데 이거 색 입히는 거 기분 되게 좋아요 소리도 그렇고 진짜 마치 내가 진짜 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이 썩은 나무는 뭐 어떻게 해 아, 이걸 따로 뺄수 있구나 자, 샌딩 오케이, 마감 방식 똑같은 걸로 해야 되나? 약간 다른 걸로? 흑단 우와 되게 고급져 보인다. 검은색 나무 멋있네. 휙! That was close! Looks like new to me now, and my eyesight is way better than my dad's. Thank you! 닥초이어 <웃음> <x2> 근데 이거 어디다가 두라고? 일단 여기에다가 걸어 놓읍시다. 청소부터 싹 할게요. 내부터 닦아볼까? 와, 진짜 개판이네. 어떻게 놀면 이렇게 놓는 거냐,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침대 정리하기. 아니, 뭐.. 여기서 야반도주 할 생각이었어요? <웃음> 옷을 왜이러.. 뭐야, 이거? 이거 깨진 거야? 아트야? 깨진 건가? 근데 이거 쓰레기 판정이 아닌데? 아, 깨진 거 팔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주 우아해요. 안 삐뚤어졌지? 왜 이쪽과 이쪽이 일직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제, 제 눈에 착각인가요? 왜이 오른쪽 그림이 살짝 작아 보이냐? 월, 원래 그런 건가? 그게 멋있는 음. 건가? 끝났어. 다 했어. 이거 여기다가 박는 거 맞아? 다을 어디다 뒀야 되는 거야? 뭐지, 이거 원래 색깔이 이런 거지? 약간 대리석 느낌으로, 어? Holy 불좀 켜봐. 건등이 여기 있냐. 오, 멋있어. 수건은 왜 숨겨져 있어요? 저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불편해. 이거, 이거, 여기다가 넣죠 이렇게. 헤이, 선반 몇 개야? 떴다. 어? 오, 야, 나, 나, 나튕는줄 나 알고 진짜 개놀랬어. 어우 깜짝이야. 순간적으로 멈춰가지고. 너 일로 와. 여기로 해. 불편해. 오, 와, 진짜 고풍스럽다. 왜 조명이 이렇게 불편하게 있지? 뭐 지들 지들 배가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뭐야 이건? 와 화장실마다 컨셉이 다 달라 야 그리고 조명 여긴 또 제대로 있네 뭐지 진짜? 와 여기는 선반을 포기하고 전부 다 거울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진짜 특이하다 자 이제 어디 청소해야돼 에디비자 요트 칵펫 여기에 이거랑 이것만 두면 되네요 유리문 냉장고와, 제빵, 오븐 아까 5분 위치가 여기였으니까. 이렇게 두고, 냉장고를 빨간색으로. 크기가 안 맞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아, 근데 색깔 별로다. 되게 고급진 빨강일 줄 알았는데. 그냥 시뻘건네 이렇게 두자. 이게 맞는 듯? 아, 나빈 공간 뜬거 매우 마음에 안, 오! 이런 거구만? 나쁘지 않아. 자, 다 했다. 100% 완료. 배판에서 깔끔하게 근데 애초에 원래 건물이 워낙 이뻤었어가지고큰 차이가 없네요 어우 이건 좀 차이가 심하네 좋네 어이구야 깔끔 아 좋아 이런거 좋아 전과 후 확실한거 새집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조 혹은 구매용 주택을 잠금해제하려면 각 주문을 완료하세요. 허 허어... 새로운 DLC 의뢰를 하나 완성했더니, 이제 집 쪽에도 하, 그, 럭셔리 하우스가 풀렸나봐요. 와, 이런 걸살수 있다고? 1억 2천에?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지? 3억. 뭐지, 나돈왜 이렇게 많아? 꼴랑 하나야? 아, 지금 아직 언락된 게 별로 없는 건가? 야, 이건 뭐야? 성이 있어! 야 달라라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 와 이런 컨셉도 있구나 하고 돈 많이 벌면 은 해봐야지 했는데 성이 생겼어 성이 더 비싸! 심지어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가야 되는 집은 바로 여기거든요 공포지 어? 근데 지금 돈이 되네? 근데 이 편은 내가 따로 이제 녹화를 따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의뢰나 좀더 해보죠 럭셔리. 하나 더 열렸지. 어! 여기 생겼다. 뭔가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되게 볼법한 부부 아닙니까? 온라이즈 베이는 두팔 벌려 히로시와 유나를 환영합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근무하는 젊은 부부는 매력적인 일자리 제안을 수락하여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지역의 친구들은 그들을 돕고자 수익이 나지 않는 인쇄소를 팔겠다고 제안했다는군요. 이제 이 부부는 이 장소를 생활 공간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인쇄소를? 주거... 공간으로 좀 이제 일다운 일을 할수 있게 됐군요 어? 야 잠깐만 이 집은 구조가 딱 그건데? 사이버펑크? So 야와 얘네 재탕하네 we in a 맨 만들기 But 귀찮았나 보다 어? 야 근데 뒤쪽에 Although 뭐가 더있어 저기 문이 nice 있네 그리고 2층이 조금 더 넓어요. 사이, 사이버펑크 챕터 때 보다 가 어우, 자터. 약간 다르긴 하네. 우와, 뭐야? 사용하기. 나, 나 내리게 줘. 뭔데? 어, 아, 어, 어 자동으로. 뭐지? 엘리베이터가 자동문이야. 신기하네. 이 문이 아닙니다. 왜 여기부터 더럽죠? 불편. 이웃 공간도 깨끗해야지. 오, 벌써 더러워. 옆집부터 더러워. 마음에 안 들어. 이웃을 이래서 잘 만나야 된다니까? 아, 이문좀 팔자. 이거, 이미치 이 뭐야, 이 상태가 이게. 팔수 있네? 아, 이것도 의류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군요. 으아. <웃음> <웃음> 이야... 누가 인쇄서 아니랄까봐 종이가 엄청 많군요. 자전거 바퀴는 왜 있는 거지? 물음표? 이건 뭘까요? 종이 뭉치? 잡지책 뭉치네 얼마나 세게 묶었으면 저렇게 쪼여있냐 막지 죽여줘! 아 짝짝 닦인다 저희 부모님이 사는 곳 말고 아파트에 집이 하나가 더 있으신데 그걸 전세를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세로 살던 집이 아빠랑 아들 이렇게만 살았었는데 엄청 집을 지저분하게 쓴 거야 장인애들 집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집을 뺐어 우리가 빼라고 해가지고 근데 집이 완전 진짜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다 청소를 하고 인테리어도 다시 싹다 하셨더라고요 진짜 하우스 플리퍼를 찍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정말 대박이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또막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뭐야! 쩐다! 자동으로 교체가 되네? 오 그래가지고 찍지는 않았는데 좀 아깝습니다 그 콘텐츠로 활용했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거거든요 이건 뭐야? 이것도 파는 거겠지? 의자도 팔요 테이블도 팔요 이런 것도 다 치워야겠지? 누나! 이 포스터 놔줘요 가져갈거임 여기다 붙여놔야지 굿 여기서 하우스 플리퍼 광고 포스터도 만들었나봐요 <웃음> 이 인쇄소에서 <웃음> 제일 궁금한게 이 문짝 뒤거든요? 어어 어, 이렇게 간이 창고가 있구나 아 여기 부엌이네? 오좀 특이하다 다락방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에이 창문 다 바꿔야 돼? 핫! 위험하게 작업하기 자고로 인테리어랑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이정도 위험쯤이야 아닙니다 <웃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집 떠난다고 이렇게 개판치고 가는거 정말 이해가 안돼 어차피 누군가는 다 치워야 되는건데 떠나는 길도 좀 이쁘게 해놓으면 안돼? 들어오는 사람 편하게 좋아 나도 내년에 이사갈때 개판치고 가야지 지금 안되지 임마 이걸 보면서 어? 드는 교훈이 그거야? 나도 개판치고 가야지? 이러고 <웃음> 자 창고용 선반전자레인지 스기버트발 이거 다 팔아야 돼요. 이것도 팔아야 돼요? 아, 이건 안 팔리는군요. 오케이, 다 치웠지? 그 다음에, 다음 색으로 칠하기. 화이트, 라지로 해서. 쭉. 뭐지? 뭐지? 왜 벌써 만족하시는 거죠? 물음표? 아저씨, 저벽다안 칠했어요, 아직. 왜 벌써 만족하는 거지? 쟤? 이상해. 내가 이대로 끝내면 어쩌려고? 한 면만 칠하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럼 이렇게만 하는 건가? 이상하잖아. 일일 내려가 보자. 내 내려가서도 벽이 화이트면은 그냥 다 화이트로 칠하고. 아 여기도 여기도 화이트로 칠하는 거 맞네. 여기 다 팔아야 되는구나. 와 미쳤다. 다다 다, 다 팔자 그래.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팔아버리는 거야. 어! 상장! 브론즈, 실버, 골든가? 딴거 필요없어! 와... 화장실 상태 미쳤네요. 아니... <웃음> 수건 안 빨아? 이걸로 물기를 닦는다고? 으! 끔찍해. 일단 여기가 너무 더러우니까요. 타일부터 어떻게 바꿔봅시다. 바닥이 흰색 타일이니까... 음... 벽은 좀 다른 걸로 해볼까? 아래를 흰색, 위를 베이지로? 그 반대가 돼버리셨 그냥 하자 아니 이,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나은거 같아 이건 왜한 번에 따따따따 붙이는게 없냐 편집도 일일이 하나하나에 해야돼가지고 되게 귀찮은데 주차장 스타일이 되어버렸다고? 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주차장 같잖아요 어 왜그래 아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짜증나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마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는거야 내가 졌다 <웃음> 포기하고 진걸로 하자 여기 왜 조명이 없지? 응? 스위치가 없어! 응? 벽수건 거리 아까 있던 자리 그대로 거울 오 파란색 섹시하는걸? 벽전등? 어어떤 어, 구조로 놔야되지? 이렇게 둬야되나 이렇게랑 아 근데 문제는 스위치가 없잖아요 아 내가 보너스로 달아줄게 아휴 서비스다 15,000원인데 어우, 밝아 야, 이러면은 벽전등이 의미가 없겠는데? 아니, 근데 뭐 괜찮네 자, 문은 뭘 달아줘야 되지? 문을 원하는 스타일이 따로 없나본데요 와 이게 럭셔리 플리퍼가 되면서 이게, 추, 문이 추가가 됐나봐 양문형 쩐다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 좁은 화장실 문 어? 왜 좁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지 알았어 그냥 문어 어, 딱 맞아 아주 고급져요 야! 막상 다 이렇게 꾸미고 나니까 주차장 느낌 전혀 안드네. 그죠? 주차장 화장실이라니 하지 마라. <웃음> 누님 잘가요. 일을 완료하려면 팔수 밖에 없어요. <웃음> 이게 뭐지? 이상한게 생겼어. 무서워. 뭐야 이게? we're not that good at interior design so we've left some choices up to you but to show you what style we like We prepared a mood board. You should be inspired by. Look around to find out w h a t o r a n t 샘플을 또 보여주네. 와, 이휴.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가 나지만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인테리어였으면 합니다. 오, 야 이거 되게 진짜 진짜 의뢰받은 느낌이야. 쫀다 그러니까 식물이 꼭 필요하단 얘기네. 검정색 소파에 약간 모던한 스타일. 일단 바닥 마감재를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선택해야 돼. 놀러가자 밝은 패널 솔직히 뭘로 하든 다 이뻐서 아잇 밝다며 너무 어두운데? 아 이게 조명이 없어서 그런가? 더블 플로어 조명 벽조명 두개와 이건 또 특이하게 생겼네 겨우 두 개만? 일단 대충 달고 불을 켜봅시다 어 이거 생각보다 밝네 그래도 바닥이 생각보다 어두운데요 천장조명 아하! 이거를 이쪽에다가 달아야겠네. 조명 더 없니? 더블 플로어 조명. 이거를 그럼 여기다가 에 둘까? 애매모호하네. 맞아, 이거? <웃음> 이게 불을 킨 거야, 심지어? 애매하게 어두워! 일단, 맞아. 그냥 똑같은 걸로 통일해. 막상 통일하면 은 이뻐 보일 수도 있어. g r e a Since you clearly know what you're doing, I'll just let you go on with the job. 안 좋은데? 아 근데 예산이 이게 또 내가 이걸 갈아엎으면은 예산이 부족해져서 이건 또 뭐야 아...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이거보다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바닥 보이죠? 바닥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소파를... 얘네가 원하는 초안이 있는데 이게 둘다 검은색이잖아요 소파는 무조건 검은색으로 이거 어때요? 아, 이것도 이제 까맣게 만들 수 있네 너무 평범한데 아, 난 이게 자꾸 끌려 나 이걸로 할래 어느 방향으로 둬야 되지? 자, 소파는 나중에 하고 <웃음> 다른 것들부터 인테리어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근데 벽을 개조하기가 화이트가 있는데 일부를 화이트를 칠하라는 건가? 이게 조건을 확실하게 안 알려주니까 좀 애매하다. 야, 야, 그 사이 아침 됐어! 아침 되니까 좀 밝아보여서 좋기는 하네. 벽을... 진짜 모르겠네. 다 했어! 이상해! 이상하다고! 뭐야, 이게! 죽도박도 안된 거. 몰라, 일단 하라는 대로 하자. 어두운 색 왼쪽 코너형 찻잔. 이건 아마 이쪽이겠죠? 이렇게 해볼까 약간 비스포크 느낌 나는데? 피부스테이블 이건 뭐지? 녹색 벽 모듈 어어어 어. 어, 여기? 이렇게 두면 되겠네 이거를 두 개를 더 둬야 돼? 아난 어, 진짜 인테리어 감성이 없나봐 어떻게 나갔다 벤뭐야벤벤치 에? 아, 사이드인가? 어디다가 두라고? 아, 여기다가 두는건가? 아닌데? 이거 의자잖아! 아, 여기다 두는건가? 이상한데? 이거랑 이거 세트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야? 일단 식탁 위치는 여기일 수 밖에 없어 여기다 두고 테이블을 한쪽을 여기에다가 두고 나머지 의자를 여기에다가 놓는 거지. 이상한데. <웃음> 싱글 나무 슬라이딩 도. 우와! 진짜 카페처럼 차려놓네, 이걸. 이렇게. 오! 오! 이거 화장실용인가? 문, 문, 문못 움직이네, 이거 꺼져. 너, 너도 그럼 못 움직여? 아니 넌 움직일 수 있네? 어, 화장실용이네 정문은 뭐 문을 따로 둘게 있나? 아니 뭐야 야 아니 문을 달수 있는게 이 화장실이랑 정문밖에 없는데 정문도 그럼 이걸로 달자고 그런거야? 진심? 난 모르겠다 볼일보고 있는데 문 열면 어떡하냐고? 그럼 뭐변기 앉아서 이라자 이마세! 이러면 되지 뭐장금장치 있겠지 나 믿어 집이다이 이제 소파를 정해야되는데 소파가..난 이거 이렇게? 와..진짜 이거.. 땅이 엄청 넓은데 어떻게 분배를 해야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둘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뭐야? 에? 뭔가 여러가지가 생겼.. 아..가구를 소파만 둘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가지를 둘수 있네 암체어 하나와 커피 테이블 을 둬야되네요 조명을 옮기자 여기로 암체어를 두 개나 둘 거면 소파 크기는 이게 적당한 게 맞는데 뭐..뭐 뭐또 뭐가 있어? 왜 계속 늘어나냐? 아이 좀 진작에 좀 알려주든가 뭐야 러그가 있네 엑스라지가 얼마나 큰 거지? 오! 딱 적당한데? 그 정도? 아 너무 휑해! <웃음> 너무 휑해! 그러고 보니까 계단보도는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팔기로 계단을 팔면 된다고? 아. 그냥 블랙으로 통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지? 어, 그래. 고급스러워졌네. 이, 이 난간까지 전부 다 블랙으로 변하네요. 거실이 약간 좀 횡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몰라. 내 한계야. 특히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문짝인데, 보안상으로도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라니까 했다. 이상해! 어, 약간 근데 카페 느낌 나네, 들어오니까. 싹 들어오니까, 어, 느낌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딱이 이 벽까지만 칠한 거 잘했어. 그리고 이제 바닥 타일 바꾸자. 바닥 타일이 문제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바꾸고. 우후! 오! 오, 바닥 타일을 바꾸니까 확 고급스러워지는데? 이쪽 방은 또 다른 거 줘야 돼. 아, 여기를 샤워실로 쓰려나 보다.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화장실로 쓰려고 했구나. 여기에 싱글 침대 이거 중고예요왜 <웃음> 이렇게 쓰레기 같이 생겼어? 됐다. 와우, 누더기 에디션. 아주 마음에 들고요. 제발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딱 들어간다. 근데 이게 맞아? 이 위치가 이게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해둬야 될거 같은데. 딱 맞긴 하는데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침대 정리하기가 된다고? 어? 왜 사고 나서 정리하기가 따로 있어? 다행이다 어쨌든. 어, 편한 암체어. 네? 네? 네? 왜 의자가 나오죠? 일단 사야 되는 것들 다 사보자. 아 씨. 뭘 두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네. 책상. 아, 다행히 책상이 있구나. 책상이랑 의자랑 서랍장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놔나봐요또 슬라이딩 도어! 그놈의! 이딩 도어! 아 여기다가 문을 달면 침대를 여기다가 못놓는데 요가 닿잖아 침대를 2층에다가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뭐지? 왜, 왜 사라졌죠? 나 안팔았는데 저게 왜 쓰레기 취급당하죠? 내 예산이 날라갔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당간에서 떨어질 일은 없겠지?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두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조명... 하나를 여기에다가 살포시 놔주고 침대 양쪽에 서랍장을 두고 스탠드를 올리자고? 근데 수납장은 이거 아무리 봐도 이 책상 전용이거든요? 딱 맞잖아 딱! 플레임님 절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러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이거이건 이건, 안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양보 못탐 진짜 애매하다 위치를 내가 뭘 잘못한거지?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꾸밀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꽤 괜찮은데? 이 책상을 여기 벽에다 붙일까도 생각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개방형인 구조에서 벽보고 작업을 하는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붙였거든요 책상을? 아, 젠장, 이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부금이 너무 잘 어울려서 안 어울려도 어울릴 것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어 사운드로. 저 가운데 있는 전등을 서랍장 옆으로 옮기자고. 뭐가? 여기로. 오케이. 어때? 허!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 딱 저녁 되니까 조명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스위치가 있네 오, 이러니까 확 밝아지네. 오, 확실히 집다워졌는 걸? 이것이 럭셔리지 자, 이제 여기도 빨리 일하자 불부터 켜고 일해, 여기 여기 드레스룸이네요 어메 세상에, 이거 맞춤형이네이 잠깐만, 뭐야 이거 하나 더 사야되는데? 이거 어디다가 두라고 이상해! 레이테어. 딱이죠? 후! 여기에다가 이거를 와, 이거 딱 맞을 것같아 왠지 이거 아니야, 절대 안 맞아 어떻하라고 스바라시아 이걸 여기다가 넣어놓을 수밖에 없겠군. 아 좁은데 좁은 느낌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보다 더잘쓸 수가 없어요. 거울은 라지고딱 맞죠. 이게 최선이지. 진짜 최선이다 이거. 벽 화이트로 안 칠하냐고요? 이거 화이트 아니야? 뭐 어디 보자. 아니 그랬구나. No, no. 아니.. 아 형.. 아님 너무 높아요.. 아 짜증나 이씨! 아니 이정도 차이면 그냥 참고 살아! 얼집이 코드까지 다 외우고 있어 이 사람들 보면.. 미묘한 색차이는 못참치 크로핑뽕막 이러면.. 서 됐다.. 완벽해! 끝났지? 됐스! 이제 화장실만 꾸미면 돼요 크.. 화장실 꾸미는 건좀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벽 타일을.. 그레이로.. 고급스럽게 가봅시다.. 뭐지? 문양이 생각보다 엄청 큰데. 큼지막해도 뭐 나쁘진 않네. 야 예산 모자란데? 예산 빨간색까지 가겠는데요?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여, 여기도 해야 되나? 아, 안 하는 게 나았어. 와, 두장불편해 이걸로 이걸로 대신 지내 주자. 차이도 없네 이건 어.. 포인트?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샤워룸 설치 샤워실을.. 쪘! 쪘! 쪘! 쪘옷 쪘옷 났어 응? 응? 엄마! 잘못 설치했나봐요 오 꺼져 아니 이게 설치를 해봐야 하니까 아이씨 이것도 예산 다 날라간다 예 됐다! 이 세면대 세면대가 이쪽이겠죠? 이쪽인가? 이쪽인가? 딱 들어오자마자 일단 세면대가 보이는 게 맞는 것같아곧 예산이 모두 소모됩니다 아아이 알어 알좀 조용히 좀 해봐 오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촛촛슥사슥 슥, 슥, 슥, 슥. 첫투탓티투텅탱됐 욕조설 욕조? 욕조? 에? 욕조... 를 드려야되는지 몰랐는데 아니 샤워실이랑 욕조를 같은 곳에 두는거는 나 진짜 처음보거든요 이게 이게 맞는건가 모르겠다 아니 변기는 아 그래 변기는 차라리 여기다가 둘수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어, 여기에서 막 목욕하고 있을때 이러고, 헬로 보면은 이라스자 이마세! 또 이러는건가? 미묘하게 걸리적거릴것같아 이거 자! 다했어요 오 아주 고급지군 진짜 대충 설치했는데 또잘 어울려 이게 인테리어의 묘미라는 것인가 여기에서 몇.. <웃음> 며칠을 보낸거야 인테리어 한답시고 어다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지? 어, 야, 이쁘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초록색이 아주 포인트가 아주 잘 사는걸? 마무리 합시다. 와우! 아, 좋아, 좋아. 오, 끝내줘요. 우후 야 럭셔리 플리퍼 나쁘지 않은데? 되게 재밌다 전과 후가 확실하니까 진짜 좋은거 같아나왜 여기있니? <웃음> 자! 오늘도 이렇게 가볍게 즐겨본 하우스 플리퍼의 DLC 럭셔리 플리퍼였습니다 재밌네요 다음에는 희뿜이랑 한번 집을 사가지고 꾸며보도록 할게요 어! 어! 생겼다! 생겼다! 일단 그럼 맵을 늘리려면 의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걸? 히프미랑 이거 꾸미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유람선. 와, 뭐야, 이거? 남파선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거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히프미를 초청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우스 플리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정료